어, 이제 팬분들이 저희를 되게 오랜 기간동안 기다려주셨잖아요. 그래서 기다려주신 만큼 오늘 저희 쇼케이스에 오셔서 즐겁게 즐기다 가질수 있도록 열심히 무대잘 가고 오겠습니다. 어,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